안녕하세요! 머리잎, 원샷해버리는 남자, 원샷맨입니다! 차! 오늘은 콜라를 마셔볼 건데요. 그냥 콜라가 아니에요. 마셔볼 건데요 제가 음료수를 사려고 편집에 딱 갔어요 근데 음료수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랜만에 815 콜라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815 콜라가 완전 맛있어서 자주 사먹곤 했는데 갑자기 싹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보여서 815 콜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815 콜라를 원샷 해보겠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마셨는데 정말 맛있네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